제가 이 곡을 만들고 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은 이 곡에 담은 메시지 결국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 청년들 또 수많은 미디의 선배들이 고민해왔고 싸워왔던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그건분투하고 싸우는 그런 많은 부분들은 어,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더 예쁘게 더잘더 더 진심으로 무엇보다는 솔직하게 닮고 싶었습니다.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었던것 같습니다. 나의 손을 붙들 나의 발을 붙들 나의 을붙들주의 사랑 사실 저는 곡을 뮤직비디오로 낸다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 실력이 되게 부족하고 또 하지만 이번 기회는 고마운 친구가 영상으로 이 곡을 담고 싶다라는 제안을 먼저 해주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라 생각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. 동시에 또 제가 지금 함께 예배 섬기고 있는 교회에 반주하는 친구가 홈케이 같이 완성 해주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수만 가지 어떤 또도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제가 만들기를 결정했던 것 같고 과감하게 또 이제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곡 속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, 기도 드리지만 또 우리 넘어지는 부분들 많잖아요 저 또한 그 곡을 작업하고 어, 만들면서도 수많은 순간도 정말 부끄러웠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것하나님말씀을 붙들어주시지만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? 제가 어떤 부분또 순종해야 합니까?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실 수 있고 만약에 잘하고 계시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그리스도와 나만 함께 죽을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. 2000년에도 그랬겠지만 현 시대에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주소서